네키 목도리 같이 뜰까요? 안녕하세요. 아펠입니다. 오늘은 네키 목도리 같이 떠보려고 해요. 부담없이 손쉽게 할수 있어 저의 겨울 최애템 네키 목도리. 저는 메리노 파이놀 100% 함량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정말 부드러워서 저같이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실인데요. 실사진이 없어서 블로그에서 예전에 찍었던 거 보았어요. 영상에서는 16코를 잡아주었지만 저와 같이 에이뮬로 뜨시는 분들이라면 사후줄반을 사용해서 22코 잡아주셔야 해요 코잡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많이 남기실 필요 없고요 한뼘 정도 남겼어요 한뼘 정도 남기고 고리 이렇게 실을 이렇게 잡아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고리 안으로 손을 넣어줍니다 손가락을 그런 다음에 엄지 실과 실 사이 통과, 검지 실과 실 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 실과 실 사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켜가 잡아지죠? 실과 실 사이에 손을 넣고 내려줍니다. 엄지 실과 실 사이 통과, 검지 실과 실 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 실과 실 사이 통과.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엄지실과 실사이 통과, 검지실과 실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실과 실사이 통과 총 3코를 잡아주었고요 꼬리실은 나중에 다뜨고 나서 정리해줄게요 매듭 지어줄게요 3코를 다 잡아주었어요 첫 단은 모두 겉뜨기로 떠줍니다 겉뜨기는 바늘이 네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찔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서 떠줍니다 두번째 코도 같은 방향으로 떠주고요 마지막 코까지 같은 방향으로 떠줍니다 꼬리실은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밑에 하단에 뾰족한 모양이 잘 나오도록 해줄게요 바늘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 마킹 하나 할게요. 마킹 하나 할 건데 오핀으로 마킹을 해줄게요. 이제부터 오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마다 코를 늘려줄 거예요. 코는 첫 코에 다음 코, 끝 코에 앞코에서 늘려주고요. 하단에서 눌려줄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늘리기 5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코늘리기 해줄게요 첫단은 첫코를 떴지만 두번째 단부터는 뜨지 않고 겉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해줍니다 첫코의 다음코 코의 코에 앞코에서 코를 늘려줘야 되니까 가운데코가 되겠네요 가운데 코에 보시면 이렇게 걸린 코가 보여요. 밑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살짝 들어 올려서 옆에 바늘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 실을 돌려서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코가 늘어났어요. 이 지금 다음에 떠야 될 코는 가운데 코예요. 원래 가운데 있던 코 겉뜨기로 떠줍니다. 마지막 코도 겉뜨기로 떠줄게요. 3코였다가 지금 4코로 늘어났어요. 바늘 돌리겠습니다. 5핀은 내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왼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첫 코는 그냥 겉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하고, 겉뜨기로 다 떠준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바늘 돌리겠습니다. 오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단입니다. 코를 늘려야 해요 코는 어디서 늘려준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첫 코에 다음 코끝 코에 앞 코에서 코 늘리게 해줄거예요 같이 해봐요 첫 코는 빼뜨기 해주고 코 늘리게 해줘야 됩니다 밑에 걸린 코에 바늘을 넣고 살짝 들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바늘을 반대편 바늘을 끼워줍니다. 실을 돌려서 떠주기. 이렇게 하면 또한 코가 늘어났어요. 지금 뜨고 있는 코는 두 번째 코예요. 두 번째 코 겉뜨기로 떠줍니다. 끝 코에 앞코 나왔어요. 코늘리게해줘야 되겠죠? 밑에서 바늘을 살짝 넣고 살짝 들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반대편 바늘에 걸어주었어요. 실을 돌려서 떠주기 마지막, 끝코에 앞코 원래 있는 코죠? 떠주고 마지막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겉뜨기로 떠줍니다 저희 처음엔 몇, 코, 몇 코였죠? 세코였죠세코였는데 지금 몇 코까지 늘어났는지 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두 배가 됐네요 바늘 돌리겠습니다 코 늘리기가 끝난 다음 단 5핀이 왼쪽에 위치해 있는 다음 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첫 코는 겉뜨기로 빼주고 무조건 겉뜨기로 떠주게 끝까지 바늘 돌릴게요. 이번 단까지만 코를 늘리기 해 볼게요. 코를 늘려야 하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단입니다. 첫 코는 겉뜨기로 빼뜨기 해 줍니다. 첫 코의 코에 다음 코에서 코를 늘려 줘야 돼요. 밑에서 바늘 찔러놓고 살짝 틀어올려서 옆바늘에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돌려서 떠주기. 쭉 겉뜨기로 뜨다가 두 코가 남았을 때끝 코에 앞 코에서 밑에서 바늘을 찔러넣습니다. 그런 다음 옆바늘에 걸어서 돌려서 한 코를 또 늘려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코는 겉뜨기로 떠줍니다. 코 늘리기가 끝난 단 5핀이 왼쪽에 위치해 있는 단은 코를 늘리지 않고 첫코 빼뜨기로 해준 후 모두 겉뜨기로만 떠줍니다. 이렇게, 총 16코까지 코 늘리기 할게요 16코까지 코를 다 늘려주었어요 이때 삼각형 모양 다 뜨고 어디를 뜰거냐면 요이분을뜰거예이요부이이 지금 5cm 이도 5cm 되거든요 이 부분 뜨게할 건데 이떻게 음 떠야 게냐면이제게이 첫 코를 빼뜨기하고 계속 겉뜨기로만 떠줄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일자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에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위에 부분이 좁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동그란 것 같은 길쭉한 동그란 모양 같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요 이거를 갖다가 잡아당겨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길게 뜨시면 되는데 저희 어... 코... 어머 빠졌어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뻗어서 뜨고 있어서 계속 실수를 해요 이해해주세요 계속 겉뜨기로 빼뜨기 하고서 첫코 겉뜨기 빼뜨기 하고서 계속 겉뜨기로만 떠주시면 되는데 하고 겉뜨기로 떠 주기. 첫코 빼뜨기 하고 겉뜨기로만 서 5cm 떠줄게요. 총 5cm를 다 떠주었어요. 이렇게 다 떠주었는데, 이거 다 떠주고 난 후, 뭘 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떠줘야 돼요. 이렇게 홈이 생겼죠. 요 부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 음, 나누기 해야 되니까, 안을 하나 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는 이렇게 이 아이의 반대편 바늘을 잡고 하나는 새로운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아이의 짝지에다가 우선 걸어주세요. 첫번째 코를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나눠서 걸어주기 이렇게 걸어주었어요 저희가 원래 뜨고 있던 바늘의 사이즈는 요 바늘이거든요 요 바늘 사이즈에요 요 바늘 사이즈 먼저 떠야 되겠죠 실이 여기에 있어요 바늘을 옮겨줍니다 5핀 오른쪽에 마킹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떠야 할 방향의 옷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 겉뜨기만 쭉 떠줄 거예요. 첫코 빼뜨기 해준 후 겉뜨기로만 쭉 떠줍니다. 오핀이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왼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바늘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뜨기로만 쭉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첫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해주고 두 번째 코부터 안뜨기로 쭉 떠줍니다. 바늘 돌리겠습니다 5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첫코 겉뜨기로 빼뜨기하고 겉뜨기로 모두 떠주기. 이렇게 하시면 음, 앞에는 머리 닿는 모양이 나오고요. 뒤에는 꼬불꼬불 라면 무늬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6cm까지 떠주시면 돼요. 총 6cm를 다 떠주었어요. 이제 반대편 떠야 되겠죠. 반대편 떠야 되는데 저는 줄바늘에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원래 뜨고 있던 줄바늘로 교체를 해줄거예요 이렇게 교체를 해주었어요. 교체를 해준 다음에 오핀 다시 한번 뺄게요. 어핀 한, 다시 한번 빼고 음 바늘도 많고 실도 많고 해서 <웃음>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쪽 방향부터 뜰 거예요 오핀을 오른쪽에 다시 마킹해줍니다 그리고요 실을 이건 얘는 새로운 실이에요 5핀이 오른쪽에 위치했을때는 첫코 빼뜨기 해주고 겉뜨기로 몽땅 떠줍니다 반을 돌릴게요. 이번에는 오 핀이 왼쪽에 위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코 안뜨기로 빼뜨기 해주고 모두 안뜨기로만 떠주기. 돌리겠습니다 오핀이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했어요 초코 겉뜨기로 빼뜨기 하고 모두 나머지는 모두 겉뜨기로만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6cm 다뜨 뚝만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가 늘어졌죠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혹시 여기 뜨시다가 헉, 어머 여기 이렇게 늘어나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일러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 괜찮죠? 괜찮아졌죠? 마찬가지로 6cm 다 뜨고 맞나요오핀의 위치 봐가면서 뜨셔야 하는 거 있지 않으셨죠? 오핀이 오른쪽에 위치했으면 첫 코를 겉뜨기로 빼뜨기하고 모두 겉뜨기로 떠줍니다. 떠야할 방향의 5핀이 왼쪽에 위치했으면 첫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빼뜨기해준 후 모두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안뜨기와 겉뜨기를 떠줘서 6cm를 다 마무리하고 만날게요. 양쪽 모두 6cm를 떠주었어요. 겉의 모양은 머리 닿는모양이고요 소간의 모양은 꽃문 꼬불 라면 무늬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나누었던 코를 다시 합쳐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우선 실을 좀 잘라줄게요. 이게 지금 요실이 제가 아까 연결해서 뜬 실이거든요. 요 아이를 잘라줄게요. 요실이 이제 우리가 떠야될 실이에요. 떠야될 실인데 바늘 앞으로 가지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잡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늘 요걸로 뜨고 있었거든요. 5호 바늘인데, 여기에 실이 있는 쪽을 먼저 옮겨줍니다. 그런 다음 반대편도 한코한 한 코씩 한 코씩 첫코 겉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해준 후 여기 떴던 것처럼 모두 겉뜨기로만 떠주시면 돼요. 근데 2단에서 좀 빡빡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단, 요단 지나면 또안 빡빡해요. 떠줬어요. 꽉치기 한후 한단 떠줬는데 총몇 센치를 떠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부분 다 떴고요 이제 이렇게 길다랗게 요 무늬만 뜨면 돼요 요 무늬만 뜨는데 21cm? 21cm니까 42cm 떠줬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42cm 음, 한단만 더떠 볼게요 왼쪽 뭐오핀 마킹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42cm를 첫 코를 빼뜨기 한 다음에 겉뜨기만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빼뜨기 하고 겉뜨기만 쭉 떠주기 42cm 다 뜨고 만날게요. 코 마무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저희 처음에 새 꼬리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요, 비, 요 끝에 부분도 이렇게 코 줄이기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코 줄이기 해보겠습니다. 옷핀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저는 마킹하겠습니다. 음, 코 줄이기 하실 때는요. 첫 코에 다음 두 코, 끝 코에 앞에 두 코에서 코를 줄일 거예요. 해볼게요. 첫 코는 겉뜨기로 빼뜨기 하고요. 첫코 다음 두 코니까 요두 아이네요. 요두 아이를 한 번에 떠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떠줍니다. 그럼 이제 한 코가 됐죠? 저희 오른쪽에 마킹해뒀으니까 오른쪽에 위치할 때마다 5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코줄이게할 거예요.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죠? 3코가 응. 남았을 때끝 코에서 앞에 두코니까이두 아이가 되겠네요. 한꺼번에 떠줍니다. 겉뜨기 뜨시는 것처럼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음 한 코는 겉뜨기로 떠주고 바늘 돌리겠습니다. 바늘 돌려서 코 늘리기가, 늘리기와 마찬가지로 첫코 빼뜨기 해준 후코 줄기가 끝난 다음 단은 겉뜨기로 모두 떠주시면 돼요. 바늘 돌리겠습니다. 오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코 빼뜨기 해주고 두 코를 한 번에 모아떠주기 또한 코가 줄었네요. 그죠? 쭉 겉뜨기로 뜨다가 세 코가 남았을 때 앞에 두코 모아서 떠주고 나머지 한 코는 겉뜨기로 뜨기. 코 줄기가 끝난 다음 날은 어떻게? 첫코 빼뜨기 해주고 모두 겉뜨기로 떠주게네 코가 남을 때까지 코를 모두 줄여 주었어요. 오핀의 방향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떠야 할 방향도 바늘이 같은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서 이제 코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첫코빼뜨기 해주고 두 코를 한 번에 모아뜨기 해줍니다. 나머지 한코 여기서 코 줄이기 왜 하셨는지 아시죠? 여기 지금 오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첫 코에 다음 다음 두 코, 끝 코에 앞에 두 코니까 가운데 코에서 코 줄이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 코가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첫코 빼뜨기하고 그동안에 코 줄이기하면서는 첫코 빼뜨기하고 그냥 겉뜨기로 떠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첫코 겉뜨기로 떠줍니다. 두 번째 코도 겉뜨기로 떠져요 뒤에 코가 앞에 코로 엎습니다. 다음 한코또 떠줍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코가 앞에 코로 엎어주세요.